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거는 자도 있겠고 수출을 당하여서 영원히 복끄을걸어 자도 있을 것이며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름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이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글을 포함하라 많은 사람이, 사람이 빨리 왕래하 지시기도 하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스마포스 그 하나가 입은 자곧 자, 강물,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이르되이 이르되, 놀라운 를시어게하더라 이 내가 들은즉 그세마포스를 네.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에 두 때에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더 있습니다. <웃음> 자, 읽어주세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치하다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 봉함할 것입니라 많은 사람이 여러 나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악한,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악한,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오직 지 있는 자는 해다하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기다려서 1325일까지는 이를 잊은 사람은 성이 그 있습니다.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에는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음.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봤는데 사실은 저희 그 저희가 드는 이 예배가 또 통독 위주로 하는 이 예배가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핏박의 시기에 아무 그 기구도 없이 이렇게 찬송하는 것과 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게참 필요하다는 것을. 또 이걸 잘 배워 야된다라는 것을 연습하기 위함입니다. 자. 자 보면 마지막 때그 선지서는 여러분 선지자가 살았던 시점으로부터 아주 끝날까지 다 예언을 했죠. 오직 그 특히 다니엘서는 어 12장으로 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게 더어 이렇게 마지막 때에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때까지 어떤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근데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사람들은 깨어서 깨어난 사람들은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는 지옥간다는 말입니다. 어, 그 천국에 가는 자도 있겠고 지옥에 가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원한 거죠. 자그 다음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다 성도의 모자 다 깨지까지, 이니 이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난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성경 그대로 하면 여러분, 봐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라고 했다. 이 말은, 이제는 사실은 엔드타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된 거예요. 도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는 분이 계시면 지금 깨어나야 돼요. 특별히 애언서들은 이제 이해를 할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 연단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정결하며 아마 흰, 흰, 흰 세마포스를 입을 거예요. 아주 거룩하게 될 것이에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는 잘하고 내버려둬버려요. 자,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이제 깨달아요 이런 자는 아주 소수일 거예요 자 매일 들은 제사를 펴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 보기 자 우리 아마 제삼성전 이야기도 나온데요 어떤 성전에 가증할 것이 서면 여러분 이제 끝났구나 마지막 때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 돼요 그 거룩한 삶이 결국 우리가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볼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이 글을 어디서 썼죠? 유다나 이스라엘 그러니까 에루살렘에서 썼어요? 아니면 바벨론에서 썼어요? 대답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썼죠? 예. 에스겔서도 이전에 배웠던 에스겔서도 저희가 바벨론에서 썼고 다니엘서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썼습니다. 자 단일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이 사실은 마소라 사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2장 초반부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2장, 사저, 2장 후반부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8장부터 12장은 다시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다.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경은 현재 지금 여기가 지금 다니엘서의 배경이 지금 바벨론 왕국에서 지금 메데바사, 바사가 여기 있죠. 메데바사 연합국으로 넘어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간네살과 벨사살왕, 그리고 미디아의 다리오, 바사의 고레스 이 시대까지 좀 다루고 있습니다. 하엘서 기록 목적은 저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로로하고 아는 어둡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끄심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궁극적인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함 네,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보면 희망을 얻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척박한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 희망을 얻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하죠. 제가 여기 이제 그 같이 일을 해보니까 저희 동료들이 그 우리 안 좋은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막 뭐라고 하거든요. 땡큐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싫은 싫어하는 사람들고 땡큐 땡큐 하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저기 굿 땡큐, 배드 땡큐 막 구분을 하던데. <웃음> 저기 좀 이상한 현상이 비어지고 하는데 여러분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게 여러분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희망을 발견하거든요. 그 희망을 발견 못하면 여러분 기도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서 거듭나셔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 다니엘은 사실은 4시에요 내시. 4시. 이왕적인 친구가 포로로 끌려와서 4시가된거예요 음. 인간적으로 보면 좀 그렇게 4시가 됐는데 여러분 뭐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까지 가시고 또이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어, 하늘나라 간 사람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척박관 환경, 다니만큼 척박관 환경이 있을까요? 사자굴에도 가고 그랬는데. <웃음> 그럼 한번, 이렇게 이제 절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절망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발견하실 겁니다. 아멘. 자, 바벨론의 왕들은 간단합니다. 자, 여기, 나보폴라살이 바벨론이 그러니까 그전속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한 뭐, 100여 년 되나요? 나보폴라살이 있고 누부간네살이 아주 그 이제 많이 정복을 했죠. 다니엘서에도 많이 등장을 하죠. 금신상 관련해서 등장을 하고 에월 무라닥, 네리글라살, 라바시바르독인데 나보니스가 이제 최종적으로 권력을 차지했는데 이분은 또 바벨론 신을 섬기는게 아니라 아시리아 신을 섬겼죠. 그래서 이제 그 사막, 아라비아 사막에 수도하나 정해서 그쪽으로 가고, 본인은 그쪽으로 가서 통치를 하고, 자기 아들 벨사사를 섭정왕으로 세워서, 뭐, 본토를 또 이렇게 통치하게 했죠. 이두 사람이 동시에 통치를 하는, 어,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사의 왕들은, 여러분 우리 엘리사 목사님이 설명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억할 인물은, 이 고레스 고레스 2세죠. 이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몇 년도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죠? 유다가? BC? 586년? 맞나요? 맞죠? 고레스 측령이 언제 발표됐죠? BC? 70을 빼보세요. 516년이죠? 네. 어, 536년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70을 빼 536년이죠? 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보면, 사실은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핵심은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의 애언처럼 지금 흘러왔어요. 자, 보시면, 자, 여기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친구가 이제 뜻을 정했죠. 자, 그래서, 뜻을 정했고, 자, 이제, 직후에 우체하게 일정을 읽어볼게요. 정말, 바벨론의 음식을 먹지 않은, 데도 굉장히 그, 건강한 모습을 유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사람들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누부간넷살이 꿈, 금신상, 큰 신상 꿈을 꿨는데,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이, 마술사들이나, 이렇게, 해몽가들한테 해석을 하, 하라고 하죠.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죠. 근데, <웃음> 이제, 그, 바벨, 그, 누구죠? 다니엘이,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한테 이제 계시를 받고, 이제 그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근데 다니엘의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하나님이 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누구가 내서는 참으로,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을 했죠. 자, 그 다음에 그 금신상과 세친구인데이또느부가네살이 핵가닥해서 금신상에 다 절하라고 하죠. 안하면 다 죽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땠어요? 다니엘의 세친구들은 이걸 거절했죠. 유황불에 던졌는데 <웃음> 말끔하게 다시 나오게 됐죠. 예,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아마 그 그때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았을까 좀추측은 됩니다. 그 누부갓네살이 이제 큰 나무 관련된 꿈을 꾸는데 좀 곤자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몇년 후에 복귀하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벨사살이 이제 그 마지막 왕이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고 이제 참. 나쁜 짓을 했죠. 성전에서 훔쳐온 금잔을 가지고 술이나 먹고 그러다가 그날 밤에 이렇게 메데바스한테 점령을 당하죠. 그리고 이 지금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께서 지위를 유지시키셨죠. 를 다니엘이 일을 잘하니까 다리오의 그 측근들이 또 미호해서 이제 그 이렇게 또 음모를 꾸면서 어쨌든 다니엘이 사자굴까지 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딱 틀어막아 버린 거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죠. 대신에 그를 그를 이렇게 이렇게 모함했던 신하들은 사자굴에 던졌더니 사자들이 맛있게 먹었죠. 네, 그런 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7장은 미래에 대한 7장부터 12장은 미래에 대한 건데 참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네 짐승 환상이 나오고 순양과수점서 환상이 나와요 이건 이제 내네 짐승은 결국 어디어디를 말하죠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마지막 열 왕국들도 언급을 하고 있죠 순양과 수점선은 페르시아 제국과 알렉산더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71의 회 환상이 나오고,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자, 보면, 이분은 꿈과 환상을 너무 많이 이렇게 꿨는데 아마 잠, 잠을 제대로 주무셨을는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분은 장수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분의 뼈를 나중에 누가 살짝 훔쳐가죠? 티무르가 훔쳐가가지고, 사마르칸데에다가 지금 우즈벡에 베 있는 사마르칸데에 또 다니엘 묘를 또 만들어 놓죠 네, 저도 사마르칸데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마르칸데에 갔던 여담인데 우리 저기 고구려의 어떤 사신이 또 그려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기 저희가 일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저는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보전이든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일장을 한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와킴왕 치리스의 3년에 바벨러의 누부갓네설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을 포위하였더라 주께서 왕이 그의 내시 네 장관 아스페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왕의 시들과 고관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일렀다니 라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매일 일정량 지장하였으니 그3 년간 그들을 길러 마지막에 그들로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내시 장관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에게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미사엘에게는 메시이라는 이름을 어, 그리고 아사라에게는 아벤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다라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네시정관의 호의와 은총을 얻게 하셨더니 다니엘 <목소리> 그러자 다니엘은 네시 장관이 다니엘과 하나녀와 미사엘과 아사레를 감독하고 세운 멜살에게 말하기를 저, 저 하고, 하도록 하도록 당신 앞에서 우리의 영모와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영모를 살펴보시어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처분하소서 아니라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영모가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 살찌게 보였더라. 예, 이네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익숙하게 하셨으며 다니엘은 모든 환상들과 꿈들을 깨닫더라. 이게 왕이, 왕이 그들과 대화해 보니 그들 모두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알사리와 같은 자가 아무도 찾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니라 다니엘은 고레 수왕의 첫해까지 계속 있더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걸 다 떠나가지고 구절을 한번 보세요. 구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내시전간의 호의와 은총을 얻게 하셨어요. 뭐죠?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음. 자, 다니엘이 뭐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다른 사람의 호의와 은총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이네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익숙하게 하셨으며 다니엘은 모든 환상들과 꿈들을 깨닫더라 모든 그 은사를 녹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자 어떤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해요 자 여기 보면 자 다니엘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시작 다니엘의 이름 뜻이 뭐예요 큰소리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재판관 하나냐는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인가 누가 하님이 나될수있으리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 여호와께서는 그를 도우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렇게 해온데 세 친구를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 다시 한번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 다시 한번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전부 어떤 이방신과 연관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하면 다니엘, 다니엘 미사,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를 좀더 이야기 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 이름 자체 거와 다니엘이나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다니엘의 세 친구하면 누구누구누구를 이야기해야 돼요. 시작.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 다시 한번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좀 일장에서 하는 분 이야기가 그 지금 바벨로 음식을 안 먹은 그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가 오히려 용모가 더더 더 이렇게 아름다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누부눈네살 왕의 눈에 띄게 되었거죠. 다이 모든 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자, 지금 누부갓네살왕이 금신상 꿈을 꾸어요. 이 꿈을 꾸고 지금 생떼를 쓰죠. 어떤 생떼를 써요?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꿈 해석이 오라고 하죠. 예, 누구만이 해석을 했어요? 다니엘만이 해석을 했죠.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그 유대전승이나 위경이라고 뭐 주장을 하지만은 여러분이 성경의 토대가 확실하시면 저기 우리 뭐죠? 그 저기 한번쯤은 그 위경이라고 간주된 것들도 여러분 외경이나 위경을 좀 읽어볼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단일서 같은게 더잘 이해가 되거든요. 자 지금 이 금신상 꿈을 꿨어요. 자, 금, 머리는 금이요. 여기 가슴 쪽은 은이네요. 이배 쪽은 노시고 이쪽은 이제 쇠네요. 쇠. 이 해석은 좀 동의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쇠와 진흙이 지금 섞여져 있어요. 자, 이걸 볼때이 지금 이 지금 이 머리에 금은 어떤 어느 나라를 상징하죠? 바벨론 왕국을 상징하죠. 이건 다니엘서 7장의 사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은 이제, 메데바사 제국을 이야기하고, 7장에 보면, 7장 오지를 곰으로 나와있죠 곰. 자, 아빠들이 자녀가 이렇게, 귀여울 때 곰이라고 하네요. 곰이 절대 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무서운 동물입니다. 예, 맹수입니다, 맹수 곰도. 자, 그 다음에, 노슨 요슨 뭐죠, 여러분? 그리스 왕, 헬라 제국이죠. 알렉산더 제국이고,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는 표범으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쇠, 쇠는 뭐죠? 어디를 상징해요? 로마 왕국을 상징하죠. 로마 제국. 이건 무서운 짐승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자, 지금 로마가 이제 새와 진흙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큰흰돌이 나타나서 이걸 다 멸망시키고 이큰흰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천년왕국이 펼쳐지죠. 다니엘이 여기까지 다 예언을 해놨는데 여러분 그 한번 외워봅시다. 여기를 어떻게 외우냐면 금은 노쇠 쇠아진흥 시작 금은 노쇠 쇠아진흥 다시 한번 금은 노쇠 쇠아진흥 다시 한번 금은 너쇠 쇠하지는 자 여기까지 지금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곧 뭐죠? 마지막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마지막 때올 거예요 자 여기도 7장에 나와있지만은 이 짐승들도 한번 외워볼까요? 사자곰 표범 짐승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사자곰 표범 짐승 시작 사자, 공, 표범, 짐승. 좀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우리 금은, 노, 쇠, 세아지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은, 노, 쇠, 세아지는. 시작. 금은, 노, 쇠, 세아지는. 그 다음에 짐승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시작. 사자, 공, 표범, 짐승. 시작. 사자, 공, 표범, 짐승. 시작. 사자, 공, 표범, 표범, 표범, 짐승. 예,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3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이제 새 친구와 그 이제 다니엘의 새 친구 누구 누구라고 했죠 시작 하나냐 미사엘, 미사엘 아사랴 아사랴 맞죠 누구 누구라고요 시작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예 좋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시작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이 금신상에 이제 고개 숙인 걸 거부를 했는데 3장 1절에 보면 누구가는 사람이 또헷갈닥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는 자 2장 47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길 내가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니 너희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여 왕들 중에 주시며 은밀한 일을 나타내는 분이시면 분명하다다 이렇게 고백해놓고는 이수분이 헷갈닥이 해서 3장 1절에 보면 누부갓네살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60큐빗이요 대략 30미터죠 높이가 3 0미터 대단히 높은 겁니다 너비는 6큐빗 대략 3미터입니다 그가 그것을 바빌론 지방에 있는 두라 평원에 세우니까 여기에 이제 다 지금 절하라고 했더니 자, 자 유대인 3명 누구죠? 누가 절하기를 거부를 했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자 거부를 했는데 여러분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큰소리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이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전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참 금하고 돈하고 연관이 많죠 요, 요즘에는 이제 돈이 지배라니까 돈을 숭배라 하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돈 숭배는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를 하세요 아멘. 자, 근데 이제 자 풀목 불로에 던졌죠. 근데 3장 25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를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아마 천사 아니면 예수님인데 저는 그 사실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자,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를 의뢰하며 왕의 명령을 바꾸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몸을 내어준 그의 종들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그들로 그들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다른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2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자 여기 보시면 엄청난거이요 그 바벨론 제국이에요 제국 음. 이 제국에서 하나님께서 음. 다니엘과 하나니의 미사엘과 아사레를 이용을 하셔서 이게 지금 그 제국의 왕이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한 존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음. 이거 엄청난 역사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께서 음. 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음. <웃음> 자, 그 다음에 누부갓네살 왕의 큰 나무 꿈을 이제 꾸는데 누부갓네살왕이 조서를 내리죠. 4장 1절에서 3절로 보면 누부간넷살 왕이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더할지어다.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 나에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노라.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의 이르이로다이 그 사람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 다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누부간넷살이 꿈을 꾸죠. 그 꿈에, 이제, 지금, 이제, 꿈을 꾸고, 이 꿈을 누가 해석을 해줘요? 다니엘.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그렇게 좋은 꿈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꿈이 실현되고, 내부간의 살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그렇게 좋은 꿈은 아니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25절, 25절, 26절, 2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27절 시작. 자에게든지 주시는 줄아시니이 또 그들이 그 나무에, 우리의 고을쫓을고 남겨두어 하신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와 아. 왕이 깨달으며 왕이 나가서 경고하리라. 경고하리, 경고하게 살이라, 그러므로 왕의 나의 공고를 받아주시어, 의로운 행위로 왕의 죄들을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자비를 베푸시며 죄악을 끊으소서 혹시 왕의 평안이 길어지리다 하였더라. 그렇다니엘이 <웃음> 의로운 행위를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음. 공고를 분명히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고, 나중에 이제, 느브가네스 왕이 복귀를 하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4장 37절에, 이제 나 느브가네스의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의 길들은 공으로오시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리라.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참 이건 참 하나님이 누부간네살왕을 그리스도인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음.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시고 계셨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벨사살왕은 사실상 누부간네살왕의 아들은 아니고 어떻게 되죠? 손주뻘 되죠. 음. 손주뻘 됩니다. 사실은. 이제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지금, 아까 보셨듯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그, 바벨론 주신을 섬긴 게 아니라 아수르의 주신을 섬겼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귀족들이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고, 거기서 이제 별도의 왕궁을 해서 통치를 하고, 그, 벨사살이 이제 바벨론에 남아서, 이렇게 섭종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기구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술을 이제 먹었는데 자 여기 글자가 손이 나와서 글자가 써져, 써지는 거예요. 읽어보면 메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 발음 틀렸어요.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메네죠? 메네 메네 여기는 테켈이죠? 테켈 테켈 우파르신이죠? 테켈 우파르신 시작. 테켈 우파르신. 라메신 맷 끝음절에 오면 앞에다 붙여 읽어버리죠. 테켈이가 아니고 테켈이에요. 라메신이나 라메시나맴이나 눈이 맨 끝에 오면 어, 아음절에 붙여 있습니다. 테켈이고 여기는 우파르시느가 아니라 우파르신이죠. 시작. 테켈 우파르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네, 메네, 메네, 메네, 메네, 테켈, 메네, 우파르신. 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자. 자, 여기. 자, 25장, 27장, 25절, 27절, 5장, 25절,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글이 이것이니, 메네, 메네, 테켈, 우파르신. 이라.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매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려서 그것을 끝내셨다 하며, 태케는 왕을 저울에 달았다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하며. 예, 근데, 우리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으세요. 분명히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날 밤에, 이제, 그, 지금, 메데군한테, 아 어, 메데바사군한테, 이 바벨론이 점령당하게 되죠. 그리고, 벨사살은 죽게 되고, 연이어서, 벨사살 아버지도 이제 사막의 그 왕국에서, 그 메데바사 군한테 죽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네, 메네, 테켈, 우파르신. 예. 여러분, 이제, 히브레를 아니까, 이렇게 읽지 마시고, 메네, 메네, 테켈, 우파르신이라고 읽으세요. 자, 또, 다리오왕이 또 이렇게 헷가닥을 했죠. 다리오왕이 뭐죠? 이 총리와 고관들의 다니엘이 탁월한 영을 받아서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이제 또 다비 다니엘을 이렇게 모함할 구실을 찾아가지고 자 조서를 내리게 했죠. 측령을 내리게 했죠. 어떤 측령을 내리게 됐어요? 칠아 어, 자, 7절에 보면, 누구라도 30일 동안에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혼하면, 오, 왕이여, 그 사람은 사자골에 던져놓을 것이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자, 그 어떤 신에게, 신에게 지금, 지금 이제 절하는 건데, 보시면, 자, 그것을 이제 변경시키지 못하겠는데, 다니엘이 뭘 구실로 삼은 거예요? 자, 다니엘이 계속해서 이 사람은 하루에 세번 이렇게 에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게 구실이 돼서 사자굴에 던져졌죠. 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어떻게 구해주시죠? 22절, 2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 t l e bit of a l i t 이 l e bit of a 이 i t t l e b i 하 of 이 little bit of 이 l i 이 t l e bit o 왕 a little bit of a little 니 i t 이 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다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으 i t of a little bit o 위 a l i 뭐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다니엘 몸에서 사자들이 싫어하는 냄새가 많이 나서 사자들이 꼼짝 못했다는 말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습게 하려고 재미있게 표현하려고 한거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이 입을 막아버렸어요 근데 다니엘을 고소했던 자들은 어떻게 됐죠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넣었더니 사자들이 맛있게 먹었죠 예, 뼈까지 그냥 다부셔부숴버린것 부숴, 같아요 자, 자, 그랬더니, 이제, 단, 그 다리오가 측령을 내리죠. 이, 사장 26절, 27절 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한 측령을 내리노라내왕국의 관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 지니, 이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혼이 변치 않으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통치권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구해내시고 구출하시며, 또 하늘에서 나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사자들의 힘에서 다니엘을 구해내신 분이시니라 하더라. 그리하여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7대와 페르시아의나 고레스의 7대에 번영을 노렸더라.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들을 아주 하나님이 주눅들게 만드신 거예요. 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안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다 믿으셔야 돼요. 음. 아멘. 자, 7장에는 네 짐승 환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이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 공, 사자, 공 표범, 표범, 넷째 짐승. 짐승. 시작. 사자, 공, 표범, 표범 넷째 짐승. 짐승. 이게 뭘로 나왔죠? 금으로 나왔죠? 썼죠? 음. 이 곰은 뭘로 나왔죠? 음. 자, 여러분 잊어드셨어요? 음. 음. 음. 자, 자, 금은 노세, 시작. 금은 노세. 자, 사자 곰, 표범, 자, 금은 노세, 에오시고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 사자는 누구를 상징하죠? 바벨론, 자, 곰은 페르시아, 자, 표범은 그리스, 넷째 짐승은 로마, 그리고 이제, 열왕국, 적구리소까지 상징해요. 자, 금은 노쇠죠? 그리고, 세화 진흥. 열왕국 상징하죠? 시작. 금은 노쇠, 세화 진흥. 시작. 금은 노쇠, 세화 진흥. 다음에, 사자공, 표범, 넷째 짐승. 시작. 사자공, 표범, 넷째 짐승.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네 왕국과 넷째 짐승과 이제 보면 옛날부터 계시니 심판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쭉다 나와요 자 이걸 좀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자 여기 아주 앞권 인데요 다니엘사는 여러분 지금 자. 7장 9절을 9절로 을절 14절을 제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7장 9절로 14절 자, 내가 보았더니 보자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같더라 그분의 보자는 불타는 불꽃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같더라 불이 강처럼 불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여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에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 뿌리의 말한 큰 말의 음성 때문에 내가 그때 내가 보았더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되며 타는 불꽃에 던져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나는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바로 환상을 보았더라 보라 인자같은 분 예수님이시죠 음. 인자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음. 음, 주어습사의 영광과 나 나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을흉하였으니 내 네, 권세는 네, 소멸되지 아니하 영원한 권세왜 너라는 물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 때는 그냥 다 예언을 해버렸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자 마지막 때를 다 예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법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아래셔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아래세요. 자 마지막 때하나님께다 심판하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24절, 25절을 보면, 자, 보면, 이 왕국에서 나온 열불은 장차 일어날 열 왕이며 또 하나가 그들 뒤에 일어나리라. 그는 먼저 있는 자들과 다르며 그가 새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놈이 하나님의 주권인 때와 법까지 변경시키려고 할 거예요. 이 마지막 때적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다음 에 26절에. 그러나 그 심판이 시작되리니 그들이 그의 권세를 빼앗겨서 끝까지 그것을 소멸하고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된다는 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금은 너쇠 세아지는 시작 금은 너쇠 세아지는 시작 금은 너쇠 세아지는 시작 금은 너쇠 세아지는 여기는 사자곰 표범 넷째 짐승 시작 사자곰 표범 넷째 짐승 예, 뜨인돌이 예 차사 열왕들을 명망시키고 합니다. 이 뜨임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순양과 순염성의 환상이네 팔장에 나와요. 자 순양은 어디를 상징하죠? 자8장 칠절 한번 봅시다. 또 내가 그를 보니 자 여기 자 여기는 아니군요 예. 자또 내가 그를 보니 순양에 가까이 나와서 그에게 화를 내어 그 순양을 받아 그의 두부를 꺾으니 그 순양에게는 염소 앞에 설 힘이 없더라. 그 염소가 순양을 땅에 집어 던져서 짓밟아도 그의 손에서 순양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 순양은 어디를 상징해요?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순염소는 예, 헬라 저기. 저희 알렉산더 제국을 상징하는데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순념서가 매우 강대해지다가 강하게 되었을 때그큰 뿔이 꺾였, 꺾였으니 알렉산더가 죽게 되죠. 이는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저희 여기 지금 뭐죠? 여기에 지금 여기 지금의 우즈벡의 사마르칸드 인도 북부 까지 모두 알렉산더 제국이었죠. 이집트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까지. 근데 이 지금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셀리오쿠스, 푸톨레마이오스, 리시마쿠스, 카산더 네개 장군에 의해서 이 나라가 분할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다니엘서의 8장에 쉽지가 않습니다. 2 3 0 0주야가 나오는데 여기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유대 이제 중간기죠 중간기 우리가 말라기부터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었던 일인데 마카비 이제 전쟁사 하고 이제 여기 주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안디오코스 4세꼭 적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사실 적그리스도는 이제 부분적으로 있어왔어요 이제 말세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역사를 하는 거죠. 그 시대에 아마 적그리스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아마도 2300주하가 지금 보면 이때가 아닌가. 오니아스 3세가 살해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안디오쿠스, 안디오쿠스 4세가 못된 짓을 많이 했죠. 돼지풀을 뿌리지 않나? 성전에서 아주 흉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마카비 왕가가 성전 재봉할 때까지 재봉원할 때까지 이때가 그 2,300주야가 아닌가 하는 설도 있고 다음에 어떤 설을 보면 이런 설도 있습니다. 자 헬라의 내왕국이 확립된 시점부터 대략 3성전이 지어지는 이해 대략 2,300년 정도 지금 말세 때라고 하죠. 이때를 어떤 분은 2300주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해석은 어떤 것이 맞냐라고는, 어,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설이 있다라고 정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다니엘서의 절정인 71회가 있는데요. 자, 다니엘이 이제 기도와 환상을 보는데, 자, 다니엘이 이제 자기에 소망이 있죠,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70년 만에 완료시켜 달라고. 자, 이제 성전을 또 복구시켜 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를 하죠.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자, 기도를 보세요, 한번. 자,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의 어떤 죄악들을 본인이 이제 대신 회계도 하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자비와 용서가 있으나 우리는 주를 거역하였으며 자 그리고 11절 후반부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13절로 1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3절로 15절 시작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는 이 죄악들로부터 돌이키거나 우리의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주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재앙을 지켜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오셨으니 이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 의료우시나 우리는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백성을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오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보면 이 다니엘의 그 조상들이 자 13절에 보면 우리의 죄악들로 돌이키거나 주의를 깨닫도록 주 우리 하나님 앞 우리의 기도를 하지 않았나이다 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관영했다면요 마땅히 우리는 멸망을 당해야 돼요. 그 후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깨닫지를 못해요. 자, 이건 당연한 거니까 특별히 저희 나라만 특별 대우해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택하신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했을 때는 반드시 심판이 와요. 그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일의 순서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니엘은 계속해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하죠. 왜? 다니엘은 70년 후에는 회복시켜주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20절에서 27절을 보면 이제 24절 24절에 여러분이 큰 소리를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서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오. 어,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지 않느니라. 자 그러니까 62주 후에는 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27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죄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하게 한 자에게 쏟아집니라 여기를 보면 지금 이 70일에 대해서 여러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70일을 490년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27절의 글을 에피파네스로 에피파네스, 안티오크스 4세가 에피파네스죠.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7일에는 대략 이 시기가 되고 다음에, 49년이죠? 그러니까 대략, 맞나요? 7일, 7일래를 대략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애순 2일에. 그냥 이 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니아스 3세 기름부받은 통치자를 오니아스로 보는 경우. 그 다음에, 한일에는 안티오크스 4세였던 핍박 기간을 보는 그런 설로 이, 있고, 제림의 초점을 맞췄을 때는 일곱일에는 BC 445년에서 BC 396년, 느에미아가 당시 예루살렘 중건 명령부터 완공 때까지를 보기도 하고요. 애순 두일에는 이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까지, 한일에는 마지막 그, 그리스도의 제림 때 있는 한일회로 이렇게, 보기, 그 7년, 7년이죠. 보기도 하죠. 자, 근데 이것을, 상징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셋이서 초점을 맞출 때는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에스라, 느에미아 시대까지, 일곱일에, 에순 두일에는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 한일에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이 d 70년까지를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출 때는 일곱일에는 고레스로부터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예순투일에는 그리스도의 고난부터 적그리스도의 등장까지 하면 이방인의 시대죠. 한일에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0장부터 12장은 미래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 그 성경에 우리가 보통 많이 NIV나 개혁계정에는 볼수 없는 구절이 10장 7절을 보시면 좀 나타납니다. 10장 7절에 보면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레이 케이킹이래 큰 지진이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겠죠. 큰 흔들림 내지는 또 어떤 거는 큰 두려움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저는 좀큰 지진이 있었다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져오는데 미가엘이 바사의 권세 공중 권세자 분자와 이렇게 싸우느라고 좀 늦어졌죠. 자, 어떤 나라든 어떤 그 공중 권세자 분자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자, 좀 보겠습니다. 16절 18절을 보면 그런데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습까지 생기니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니 내가 내 입을 열어 내 앞에 서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로 오내 주여 그 환상으로 인하여 내 슬픔이 내게 임하여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8절에 보면 그러자 사람의 모습 같은 이가 다시 와서 나를 어루만져 내게 힘을 더주시며 여기 누구 같아요? 저는 예수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절 21절을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도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것이요 페르시아를 누가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헬라가 멸망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11장에 보면 11장은 북조왕 남방왕이 연이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지하게 어렵게 생각하는 장이고 많은 해석들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11장 1절로 20절은 아마도 메데바사 헬라 토톨레움에서 셀리우스에 관한 예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자 11장 21절로 45절은 이제 안티오크스 4세 그러니까 셀리우스 그 시리아 제국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북방왕 남방왕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보면 자자제 자 35절부터 좀 읽어 드릴게요 자 11장 35절을 펴보시면 분별하는 사람들 중몇 사람이 넘어져 그들을 연단시키고 정화시키고 희게 만들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니, 이른 아직도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까지 이르러요. 갑자기 그 왕이 나와요. 그 왕은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 왕을 남방왕 또는 북방왕 또는 짐승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히브리어가 좀 어려운 게요. 접속사하고 주어하고 합쳐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동사만 보고 우리가 주어를 판단해야 할 경우도 있어요. 왜? 동사가 다, 경마다 다 형태가 다르죠. 그 형태를 보고 아, 주어가 무엇일 게구나, 그, 그, 같구나,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근는 하면, 북방은 남방은 <웃음> 짐승 이렇게 다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보니까, 보면, 36절에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려 이상한 인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려니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그 왕이 여기서 짐승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그리스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는 어떻게 돼요? 전국에 보면 또 그가 자기의 궁전 장막을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 세울 것이다.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바다에서 올라오죠? 음. 예, 그래서 아마 짐승일 것 같아요, 그는. 음. 그러나 그가 정, 그의 정국에는 이르게 되니 아무도 그를 도와줄지 몰라요. 나중에 짐승이 어디로 던져집니까? 불못에 던져지죠? 음. 예. 자, 그리고 저희가 그 유대인에 관한 예언 12장을 아까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보면, 여러분 아마 이르, 저는 이렇게 해석을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꼭 이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7일에, 자, 62일에, 그 다음 이방인의 구원, 마지막 한일에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사실은 1260일이 한, 한때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1290일. 이후보다 30일 더 지난 일 아마 그리고 1 3 3 5일 45일이 더 지나죠 이때는 주님께서 이제 천년왕국 전에 뭔가 이제 전쟁도 있고 아마게톤 전쟁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걸 별도로 보는 해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꼭 이게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하나의 그 해석 중의 하나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지금 마지막 때 가까이 왔어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대략 몇, 몇 년이죠? 2000년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이 한 대략 몇, 천, 몇 년이죠? 2000년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도 200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이방인에게도 2 0 0 0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구원받을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즘이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언제인지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지금은 여러분 깨어 계셔야 될 때예요. 자 다니엘서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나요? 아멘. 잘 이해되셨을 걸로 믿습니다.